애지 미용가죠 애지 미용가? 애지 미용가지 중지는 여기 있지? 안에 중지 어딨어? 하하하하 <웃음> 보여? 어 중지야 너왜 먼저 들어왔어? 중지는 태풍 위험 있어서 미리 넣어놨어 애지야 있어보자 애지 가자 중지야 어디가? 중지 미용가죠 예뻐지려고 너무 이쁘다 엄마 중 중지는 미용가죠 <웃음> 아빠 뭐해? 나 얼굴 관리하지? 브이라인 어떻게 하는 거야? 요렇게 휘어진 부분으로 그 속선을 따라서 살을. <목소리를> 올려줘 스르르 밥먹고 애증이들러가자 그래야지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회전을 하면서 위로 올려주는 거야 동글동글 동글 위로 이렇게 이렇게 귀리야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이 있는데도 그래 여기 싹 펴진대 그 정도 다들어가아 맛있겠다. 창문 <웃음> 세때떡떡 응? 떡. 응. 떡? 해, 엄청... 떡 맞는 어, <웃음> <떡이 웃음> 거 아니에요? 아, <웃음> 우다 다 먹었어. 진짜? 응. <웃음> 여기 떡자국 보이는데? 어, 어디? 떡다 <웃음> <웃음> 먹었어. 나떡못 봤는데. <웃음> 여보세요. 야 네. 아, 애진 줄? 아니지. 어, 애 아니야. 너무 귀여워. 아, 물마신어나 매. 너무 너무 아 토요일은 안 돼? 어, 토요일... 토요일은 괜찮아요 그럼 10일이면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6월 1 0일 11일? 네네 별일 없어요 엄마 나에디돌아 야 아이고 이뻐라! 누가 이렇게 이뻤어? 응? 아이고 이뻐! 집에 왔다! 야이, 도착! 승기 도착! 승기! 아빠 애지는 싫사 아니 창피하게 싫사는걸찍으어